세계 1위 투자은행 골드마스터스 발표 AI로 사라질 3억 개의 직업 저번 영상에서 말한 거 기억나지? 이번에는 AI가 발전해도 걱정되 직업 t 10을 가져왔어. 빠르게 들어가볼게. 첫 번째 의료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인간적 상호작용, 공감 능력이 필요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하는 감정 노동일 거야. AI와 로봇 사람과의 공존이 되지 않을까 싶어. 두 번째 교육 전문가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은 사회성, 감성, 인지 능력이 필요해. 일부 데이터화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바뀌겠지만 한 명씩 케어하는 면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제일이지. 세 번째 사회복지사 복지사업은 돌발행동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구축 등이 요구됐거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부분은 AI가 아직 할수 없으니까 네 번째 창작 분야 전문가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의 창작 분야 전문가들은 독창성 창독성, 혁신성이 필요해 AI가 발전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만들어준다지만 그 사람 특유의 감성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더라 이것이 정신세계인가? 다섯 번째,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학자, 상당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인간의 감정, 행동 패턴, 질병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잖아? 분석으로 가능하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 여섯 번째, 경찰관 및법 관련 경찰관 및법 관련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 상황 판단, 직관력이 필요해 반대로 AI가 더 냉철하게 해주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 일곱 번째, 재체적 노동 건설 노동자 기계공 등의 육체적 노동은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니까 AI로는 어려워 단 로봇이 발전하면 음... 키워드만 봐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겠지. 여덟 번째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들은 사회적 지능, 설득 능력, 창의성이 필요해. 분석을 위해 AI는 쓸지언정 사람을 파고드는 말은 아직 사람이 해야 되더라. 아홉 번째 인사 관리 전문가. 인사 관리 전문가들은 직원 간의 관계,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해야 하거든. 냉정하게 한다면 몰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으로 통해야 하니까. 열 번째 소방관 응급 의료. 원 사람을 살려야 하고 한시야 급한 상황에 사람이 가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 물론 위험한 부분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하고 힘써주는 분들이 탑10에서 볼수 있듯이 마음, 감성, 창의형에 관한 일들이나 육체적으로 쓰는 일들이 안전하더라 우리가 배워야 할게 뭔지 딱 알겠지? 좋아요와 구독해주면 AI와 채치 PT 그리고 디지털 세상의 소식을 빠르게 알수 있어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정보로 만날게